선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까지 믿음을 전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차는군요 먼저 넣으면 유리, 유리합니다 네, 사시아스가... 선축을 했을 경우에 먼저 골을 터뜨리게 되면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축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자골 때는 높이가 2 4 3 m 그리고 폭이 7.32입니다 11m 거리에서 일반적인 속도는 0.35초 내 0.4초의 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공이 가는 속도보다는 골키파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만 차면 충분히 골라인을 통과해서 그물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패널티 인사선을 선수가 차는군요. 네, 골라인을 통과할 때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0.45초 정도가 걸리고요. 네. 골키파의 반응속도는 0.5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99.9%입니다만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식축이 많이 나오죠. 가장 노련는황성 선수가 첫 번째 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기, 어, 대를 하는데요. 자, 황선홍. 믿습니다. 가시아스. 주심 휘슬 불어야 돼요. 황선홍. 줏!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시아스가 맞게 됐습니다만 워낙 세기 때문에 풍절을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이 되어요 이해로. 월드컵에 서 3차례나 출전했던 이해로 선수가 나오죠 네. 90년 20살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의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8경기 출전해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세골이나터드렸던 이해로 황철웅 선수의 슈팅 워낙 강하다 보니까 카시아스 네. 선수가 방향을 잃고 들어갔습니다만 저드랑이를 파고드는 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이해로 보죠 우리 이은재 잘맞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차네요 역시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경기 때도 골을 터뜨렸던 네. 2 0책에서 성공을 거뒀던 이해로 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가나요연모습으로 봐서는 박지성 선수 같아요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네.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네. 박지성 맞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어, 박지성 저렇게 잘했어요 저렇게 타면 돼요, 돼요. 자골 놓고 손 한번 드세요 그래네 들어야 됩니다 <웃음> 상대 팀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차려요. 이렇게 네. 쉬운 것을 왜들 못 차나. 그런 표정에 박지성. 이윤재 선수. 21살의 나이에. 감담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료와 홍보를 맡3 6개인 36골을 허용한. 만화제. 네.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차죠? 발하하. 네. 음.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 두골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갑니다. 갑니다. 뚝심 좋은 설기현. 유럽에서 배운 기량을 여기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또금직하죠설격현 네. 강원도 산하의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심장 싸움입니다. 네, 평행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기현 선수, 이훈룡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골! 설기현 잘했어요. 골 됐습니다. 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일단 고민을 남겼어요 자 이번에 이훈재가 하나 많아주길 바랍니다 엔리케 선수인지 지금 중계석에서등남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 누군가요? 등남바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엔리케 같아요 자몇 번입니까? 엔몇케가 아, 아, 뭐 맨... 아닌 것 같고요 19번이 번역 사비 사비 그쪽에 네. 온 선수죠 아아 이게 아, 잘... 예,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팀이 아, 안정환 선수가 나아 네.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안정환 월드컵에 두 골이나 기록했는 안정환이 지난번 페널티킥에 실출했던 기업이 있는데 네. 그래도기딩크 그 감독은 또 박항성 꽂히는 시뢰를 보내죠 안정환 선수의 네 번째 키호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할일다 했어요. 강하게 쳐았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오. 제대로 쳤어요. 네네.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화이팅자 화이팅. 여기서 좋아요. 안정환. 여기서 이운제가 맞고.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지면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네. 저 승부차게 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앞에 깜깜해요. 네, 정말 시험 보는 거, 대학 입시 보는 거 10배, 100배 정말 어, 힘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나가서 차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구 선수. 네. 사이감으로 왔다, 해, 이럴 때. 그렇죠. 네, 등직합니다 이런 고기를 넘긴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선공 자, 이운재쭉춤쭉춤 아싸! 아! 상대가 놓지 못하면 또 계속됩니다. 홍명보가 네. 못 넣어도 계속됩니다. 넣으면 승부가 결정이 나고요. 넣으면 끝나고 못 넣으면 계속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홍명보 선수 끝납니다. 4대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상당이 아, 올라갔어요. 무등산내려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화의 성지 네. 빅돌, 광주에서 한국 축구는 정말 또 새로운 역성을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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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 거리에서 일반적인 속도는 0.35초 내 0.4초의 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공이 가는 속도보다는 골키파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만 차면 은 충분히 골 라인을 통과해서 그물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차는군요. 네, 골 라인을 통과할 때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0.45초 정도가 걸리고요 네. 골키파의 반응 속도는 0.5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99.9%입니다만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시축이 많이 나오죠 가장 노려는 황성 선 선수가 첫 번째 킥코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기, 어, 기대를 하는데요. 자, 황선홍 있습니다. 가시아스 주식 히스를 불어야 돼요. 황선홍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시아스가 맞기 됐습니다. 워낙 세 있기 때문에 통절을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이 어요 이에로. 월드컵에서차례나 출전했던 이해로 선수가 나오죠 네0 0 0 0 0 0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의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 8경기 출전해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0골이나0 0 0던이0로0 0 0 선수의 0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가시아스 선수가 방향을 잃고 들어갔습니다만 저드랑이를 파고드는 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이0로 보죠 우리 이웅재잘맞아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0 0요 역시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0 0 0 0 0 0 0 0 0 0 0 0 0계0 0 0 0 0거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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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팀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잘해요. 이렇게 쉽게 잡네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들 못하나 그런 표정에 박지성, 이윤재 선수, 스물한 살의 나이에 감담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료와 함께 반자 서른여섯 경기, 서른여섯 골을 허용한 이라재 네,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차죠? 하하 네. 음.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 두골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갑니다 뚝심 좋은 설기현 유럽에서 배운 기량을 여기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또이금직하죠설기이 네. 강원도 산하에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심장싸움입니다 네. 경영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기현 선수, 이윤룡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골겠습니다 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일단 고비를 남겼어요 자 이번에 이훈재가 하나 많아주를 바랍니다 엠리케 선수인지 지금 중계석에서는남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자 누군가요 등남바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엠리케 같아요 자몇 번입니까 아, 몇케가 아, 네, 아닌 것 같고요 1 9번이 먼저 어, 사비. 사비. 그쪽에 네. 들어온 선수죠. 아, 아 이게 예,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팀이 한정한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어, 상황이 됐는데요 안정환 월드컵에 두 골이나 기록했는 안정환이 지난번 페널티킥에 실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도 히딩크 감독은 또박 감독 포치는무코를 보내죠. 안정환 선수의 네 번째 킥코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할일다 했어요. 강하게 찾줬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그렇죠.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화이팅! 자, 파이팅! 여기서. 좋아요, 안정환 여기서 이훈재가 맞고. 네.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 지면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네. 저 승부차게 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앞에 깜깜해요. 네. 정말 시험 보는 거, 대학 입치 보는 거, 열대백배 정말 어, 힘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나가서 차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구선수. 네. 사이감으로는 왔다 해, 이럴 때. 그렇죠. 네, 등지 니다 이런 고기를 넘긴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아, 우리가 이번 성공 자 이훈재 쭉쭉쭉 춤 나왔습니다 이훈재 이훈재가 나왔습니다 잘 이훈재 우리가 누우면 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봉가 나니다 홍명봉 마지막 홍명봉 섭취 홍명봉 킥네번째네번째 킥홍 네 홍명봉 홍명봉 이킥을 넣고 상대가 놓지 못하면 또 계속됩니다. 홍명보가 네. 못 넣어도 계속돼니다넣면 승부가 이깁니다. 결정이 나고요. 넣면 끝나고 못 넣으면 계속됩니다. 안정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홍명보 선수 끝납니다. 4대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끝납니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맛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장량이 아 올라갔어요. 무등세 이 이런 분다그해지 않았어요? 민주화의 성기, 네. 빛돌, 광주에서 한국 축구는 정말 또 새로운 역성을 쓰는 기쁨의 소간입니다